배터리가 없네 자 그럴 때 우리의 요 배터리가 대용량 배터리가 있죠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부분도 다깨끗이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캠핑 하고 나서 지금 차량을 좀 간단하게 날씨도 풀렸고 해서 청소를 할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뭐 차량용 청소기 뭐 12볼트 이렇게 꽂아서 하는 것들도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막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유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해요 왜냐면 이게 청소기뿐만 아니라 어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저처럼 이렇게 차박 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되게 유용한 제품일 것 같아서 제가 청소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시켜소개 드릴 거고요 요거는 뭐 오엘라에서 나온 이제 차량용 무선 청소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청소기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어, 보시면 제품에 이렇게 차량용 무선청소기 3-in-1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5 0 0암 원편짜리 리튬 이온 무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야외용 배터리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led 랜턴도 쓰실 수 있고 무선 청소기까지 쓰실 수가 있거든요 완전 올인원이죠 그래서 제품을 보면 제품 패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뭐 기존 차량 청소기처럼 음, 되어 있고 제품을 열면 일단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방 안에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방을 여시면 5,000 리튬이온 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본체가 식으로 청소기 부분 케이스로 닫으실 수 있고 랜턴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체 부분에 배터리를 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얘를 빼고 이렇게 킷을 이용하시면 얘가 이제 청소기가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그리고 배터리를 빼서 랜턴 부분에 또 꽂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도 키실 수 있고 다음에 길게 누르시면 오프되고 모드는 이게 어 이렇게 전구색도 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형광빛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뭐 경고등 하실 수 있게 이런 여러가지 모드로 등도 켜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흡입력은 얼마나 되는지 자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나온 김에 청소까지 싹할 거예요. 7 5 정도 돼요. 여기 이렇게 먼지가 다 빨아들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다 깨끗이. 다 아, 빨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부분들이 진짜 자,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충전 시간, 완충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3.3시간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청소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한, 최대한 20분 정도 연속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요, 랜턴, LED 랜턴에 이용하실 때는, 최대한 5시간 정도, 그래서 뭐, 야간 같은 데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한, 라이트는 300g 정도로, 뭐, 손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고, 청소기에 고정을 해도 630g 정도가 되기 때문에, 되게 경량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하실 때도 거의 뭐 부담이 없는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하시고 나면 요 이제 청소 필터 청소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먼지통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 주신 다음에 헤파 필터를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면 지금 제 차에서 청소한 이런 이물질들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조금 있는데 그 창틀에 항상 그런 게 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손톱 물어뜯는 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먼지 컵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뭐 물이나 티슈 같은 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헤파 필터도 물로. 어, 세탁을 한번 하신 다음에 건조해, 주, 건조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깨끗하게 어, 이용이 가능하세요 배터리가 없네 자 그럴 때 우리의 요 배터리가 대용량 배터리가 있죠 그래서 청소하시고 뭐. 빛라이트도 사용하시고도 남으시면은 가끔 요 배터리가 남는 부분으로 이렇게 아웃으로 이용하셔서 휴대용 배터리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고프로 어 충전 케이블로 이용해서 충전도 하실 수 있고 또요. 요것도 이렇게 꽂으시면 뚜루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지금 청소 차량용 청소기 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위급시나 뭐 야간 캠핑 가셔서 LED 랜턴으로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요, 요 배터리 자체를 이렇게 휴대용 어, 배터리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전천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유용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LED 눈금 표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요즘 캠핑들 많이 다니시는데 어, 여러모로 제가 뭐 이렇게 차박하러 나와서도 어, 청소하면서 청소도 하고 캠핑할 때 랜턴으로도 쓰고 어, 배터리 없을 때 어, 배터리도 충전하고 어, 여러모로 아주 훌륭한 유용성이 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청소마저 할게요 정리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보관하실 수, 수 있습니다.